오늘 산게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 음, 음, 여기 찍어주 우리가 산것 중에 그렇게 비싼 게 없는데. 이렇게만 12만 원? 나도 11만 원. <웃음> <웃음> 뭐야. <웃음> 11만 원? 1만 <한 웃음> 원? 아빠는 한 13만 원 정도? <웃음> 11, 12, 13? <웃음> 커스커 달력은 언제나 우리들 달력보다 빨리 넘어갑니다. 할로윈데이 두달 전부터 구신 빠가지들이 커스커에 가득하더니 막상 할로윈데이가 가까워오는데 구신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어디 간 거야? 대신에 경제가 어려워서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크리스마스. 지금 커스커 분위기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럴 때면지 음악을 크리스마스 음악으로 바꿔야 될것 같죠? Oh, 여기까지만 더 들으면 괜히 옛날 생각나고 또 화장하고 밖으로 뛰쳐나가야 할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제 본격적인 카스커 세일 상품 소개합니다 이거 아주 좋던데 이거 따뜻하고 정말 좋아요 7,9천 여기 이렇게 입고 있죠 나이네? 왜 <웃음> 네. <웃음> 이렇게 비싸요 큐리가 너무 비싸다 99만원이나 지금 누가 사? 하고. 높이가 3.6천원 <웃음> 어떻게 나와요 지금? 아 여기 호수공원 가지고 나무 포개 올게 <웃음> 켈빈클라인 속옷 정말 편하죠? 늘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근데 케빈 클라인이 진짜 속옷을 잘 만드는 것 같아. 그 너무 편해. 거 같아. 한 10년도 넘었을 캘빈 <웃음> 클라인. 나쁜 게 있어. 너무 안 떨어져가지고. 맞아. 올해 힘들어. 나중에 해서. 지겨워서 버려. 음. 이 니트에 관해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아니, 그때는 안 하더니만 무려 8천 원을 그래, 세일을 합니다. 그러 그래, 그래. 이거 그러면 이거 택대셨어요 제가 이 옷을 두달 전쯤에 커스코에서 구매해 왔는데요 아까 이야기처럼 이네들은 겨울옷도 초여름 초가을에 주로 팝니다 이거 아직도 안 뗐는데 8천원 세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야 아, 안떼게잘 했네요 어. 그리고 지금처럼 입을만 할 때는 에 세일로 팔아버리죠 물론 사이즈가 좀 빠져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럴 때잘 구매하시면 정말 싸게 쇼핑할 수 있습니다 어 이거 아빠가 샀는데 이거 할인하고 있어요 지금 모양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얼마 전 해외배송으로 구매한 바지 같은 질감에 비슷한 핏 디자인만 조금 다른 조그바지입니다 10만 원이 넘는 거야 10배야 10배 19,490원이에요 이거 아빠 며칠 전에 산거집앞길 건너에 있는 커스커를 직장처럼 다니는 저도 왜 이런 바보 짓을 할까요 19,000원짜리가 더 좋아 보여 사이즈는 너무 애매해이 발목이 그럼 이거는 못생긴 양말 스타일이에요 이런 게 이런 긴게 나요 이건 너무 애매하 아빠 못생긴 양말 그리고 꼭 그리고 이런 거 신는 사람은 진짜 패션 센스가 없어서 이 패션 센스가 없어서 여기다가 쓰레빠 <웃음> 신는다고 어머 어머 어머 얘 말하는 거좀봐 아니 이거 이거 아 얘기하는 거야? 아니에요 <웃음> 그렇게 신지 말라. 아네 <웃음> 감사합니다 무한하게 원하게만... 말해. <웃음> 이건 이쁘다, 근데, 그치? 이건 이쁘다, 근데, 그치? 터치가 가능한 여성용 장갑입니다. 2,800원 할인해서 15,490원. 컬러는 두 개. 이런 건 까만 게 깔끔한 거야. 어, 우연히 이거를 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되밴드를 쓰면, 쓰고 이제 갈잖아? 그러면은 이 닫힌 부위만 여기가 하얗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틀, 3일이 지나도 똑같아, 떼도. 근데 이걸 떼는 방법도 되게 쉬워. 그리고 이, 얘네, 어, 관절용이어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뻑뻑하지도 않고, 다, 싹다잘 붙어. 너무 좋아, 근데. 이거 진짜 내가 써본 밴드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 야매주부. 이거를 저번에 직원분이 추천해주셨는데, 계속 못 사먹었거든요. 아빠가 지금 화장실을 갔기 때문에 늦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계속 제가 사고 싶었었던 거예요. 1790원이네요. 싸다. <웃음> <웃음> 네? 2500원 세일합니다. 12490원. 이거는 23일까지 하네요. 이걸 왜 이렇게 기다려요? 아, 먹고 싶은데 아빠가 안 사주니까 세일을 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제 한 거예요 12,490원짜리 먹기 참 힘드네 밀키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요 음. 5,000원씩이나 세일하네 그러니까 그러네. 밀키가 이 맛을 좋아해 이게 종류가 두 개가 있거든요 얘, 이거 봐봐, 이거는 밀크치즈 플레이버고 얘는 바닐라 민트야 민크. 앉아봐 기다려봐, 기다려 기다려기다려봐기다려기다려다리안다 <웃음> <웃음> 보면은 다리오 감당을 못할것같오가봐다리오다다리오 히다리오. 히다 가져가서 지금 보여드리려면 밑에서 꺼내야 돼요. 우와 우리가 매일 쓰는 물티슈 크리넥스 소프트 엠보싱 물티슈 하나에 60매고요. 8팩이 되어 있습니다. 1,500원 할인해서 8,890원. 이거는 그냥 세일 안 해도 엄청 싸는 거죠? 맞아 건데. 맞아. 네 비데요. 그러니까 비대 없는 사람이 쓰기 좋은 물티슈인거지 이거 그냥 바로 변기에다 버려도 되거든요 아... 네, 변기에 버려도 오 k 이게 생분해 물티슈라고 해가지고 지금 3,700원 할인하는데 해 이게 워낙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세계 제한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저도 이거 갖고 싶은데 비대 쓰세요 비데 쓰세요. 근데 사실은 비대와 그... 통결하지 않다고 그랬어. 왜? 그, 남자는 모르는데 여자는 그걸 닦다가 물이, 그 더러운 물이 소변 보는 대로 들어 묻었는데 그게 또잘안 닦으면 그, 우리는 산불가를 계속 가가지고 염증 그거를 치월에 7월에. 네, 남자는 모르지만 여자는 그렇대요. <웃음> <웃음> 쓸수 <웃음> <줄 수도> 있겠다. <웃음> 우와, 이거 맛있는 초콜릿이잖아와 음, 이거, 이거 맛있는 초콜릿인데. 초콜릿인데. 근데 같은 브랜드야. 한 입으로 어. 먹을 수 있게 어. 같은 거거든요. 이거 맛있거든요. 맞아. 올리브영에서 팔아. 맞아요. 비싸요. 올리브영에서 팔아 비싸. 9 9 0원사실거예요 아니 아빠는 별로 안좋아하는데 응? 너희들 좋아할거 같아서 아 우리는 아, 안먹어요? 안 아니 먹으려고 러면 없어 어 그래? 어가게다 감춰놓고 먹기 때문에 <웃음> <웃음> 언제 한번 주세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LA에 있다며? 한국에도 있어요 아, 아 없어, 맞아 근데 있다며. LA가 더 맛있어서 의문이야 일단 응. 먹어봤어 응. 아 그래? 맛있어 파 엄청 많이 주고 뭐 그대로 그래? 했겠지? 궁금하다 궁금하면 먹어봐야죠 먹어봤는데요 맛있습니다 육대장 아직 안 드셔보신 분 추천드립니다 특별한 맛의 만두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정말 맛있더라고요 맛없을 수 없는 맛이야 보통 돼지고기 들어가 있잖아 이건 사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가씨 표정 좀 한번 보실래요? 아니나 응, 어, 맛있어. 맛있어. 응. 고수 향이 응. 엄청나네. 응. 어, 안날줄 알고 어. 사실 기대 안 고수 아니네.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못 먹는 것 같아. 아니 이거는 고수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만 먹을 수 있어. 고수 좋아하시는 분들 적극 추천드립니다. 냠의 주부 또 겨울철에 걸려들기 쉬운 제품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사탕? 쿠키통처럼 생겼는데 잉글리시 티라고 써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영국차라는데요 티에는 관심이 없고 저 깡통이 탐이 납니다 이 깡통도 탐이 나죠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빵이 들어있습니다 12월에만 먹는 빵이라는데요 와 미국 그지들은 좋겠어 저렇게 이쁜 깡통으로 동양질을 할수 있으니까 나도 미국 가서 외화벌이 좀 해봐 고고간다 재미있고 유익하셨나요?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래야 힘이 나서 더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거거든요